자료 입력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적혀 있는데 이 제목을 쓰시면 안됩니다. 제목을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작업표 형식에 있는 제목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A3셀에 대여자가 적혀 있죠. 그래서 A3셀에 대여자를 적어 주시고 코드부터 종합까지 쭉 적어 주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제목을 적어 주실 건데 H열까지 아 J열까지 있네요. 중간에 빠진 열이 있기 때문에 빠진 열도 포함해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일이 F열이죠. 대열 부터 종합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테두리 선에 갖다 대면 초록색 선에 가져다 대시면 흰색 화살표로 마우스 모양이 바뀝니다. 이때 옆으로 드래그해서 f 열에 대열이 오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J열까지 종합이 써지면 되죠. J열에 종합이 써졌으니까 A1셀부터 J1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제목을 자동차 렌트 관리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고 자료값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D열의 대여일자, E열의 반납일자가 있죠. 권은경부터 한기주까지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캡스라 키를 눌러서 대문자를 만들어 주시고 자료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대여일자는 있는데 차종은 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C열이 문제번호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푸는 곳이니까 비워두시고 자료를 대여일자부터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5월 9일일 경우에는 5-9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5월 9일이 됩니다. 그런데 입력한 자료값에 보시면 5월 9일에서 공이 앞에 없죠. 그래서 공을 빼기 위해서 범위를 씌워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을 지워주시고 m월 한칸 띄우시고, D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5월 9일로 적히게 됩니다. 확인. 10 빼기 6 쓰시고 엔터. 7 빼기 8 쓰시고 엔터치시면 됩니다. 이제 반납일자도 입력해 주겠습니다. 반납일자도 5-28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6월 28일까지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 기본 자료 값이 입력이 끝났고 작성 조건에 보시면 제목 서식은 20포인트 크기로 하고 가운데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크기를 20으로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은 되어있으니까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죠. 이제 아래에 나머지 내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A24부터 B26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고 요금합계 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c24 셀부터 승용차 승합차 버스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a27 셀부터 g 2 7 셀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주시고 쌍따옴표 이 쌍따옴표 시 성이면서 코드에 쌍따옴표 1쌍따옴표을 포함한 합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아래에도 똑같이 블럭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쌍따옴표 김 쌍따옴표 시성 이면서 코드에 쌍따옴표 오 쌍따옴표를 포함한 합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아래쪽에도 범위를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종합열에 사용된 함수식이라고 적어주시고 가로열고 조성진기준이라고 적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아래에 A30셀부터 J30셀까지 셀 병합을 해주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J24부터 J28까지 병합을 해주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H29부터 J29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A3셀부터 끝까지 범위를 씌워서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차종. 차종은 차종 코드의 첫 문자가 A이면 버스, B이면 승합차, C이면 승용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뭐뭐면 뭐뭐라고 하는게 if문이죠. 그래서 차종에다가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조건은 첫 문자가 a 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첫 문자를 가져오려면 왼쪽에서 글자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left를 쓰겠습니다. l e ft 가로 열어 주시고 글자는 코드에서 가져올 거니까 코드를 클릭해 주시고 콤마 1 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넘 차스가 대괄호가 되어있죠. 대괄호는 1을 쓸 거면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a가 가져와셨겠죠. 근데 이게 a인지 비교하기 위해서 는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쌍따옴표에 묶어서 쓰셔야 되죠. A 쌍따옴표 닫아주시고 A와 같으면 쌍따옴표 버스 콤마 버스가 아니면 승합차와 승용차 두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승용차로 적어주겠습니다. 쌍따옴표 승용차 가로 닫아주시고 이 품은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Ctrl C. 승용차의 전체 범위를 씌워서 Ctrl V를 하겠습니다. A를 B로 바꿔주시고, 버스를 승합차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치시면 되죠. A는 버스, B는 승합차, C는 승용차가 나오면 됩니다. 맞게 나왔기 때문에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여일은 반납일자 빼기 대여일자 더하기 1이라고 했죠. 는 반납일자 빼기 대여일자 더하기 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아래로 쭉 걸어주시고 28일에서 9를 빼면 10군데 더하기 1을 하면 20일이 되죠. 기본 요금은 차종이 승용차이면 15만원, 승합차이면 20만원, 버스이면 40만원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뭐뭐면 뭐뭐하는게 if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는, if. 바로 열어주시고 조건은 차종이 승용차 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는 쌍따옴표 승용차를 적어주면 됩니다. 쌍따옴표 콤마 C4셀에 들어있는 차종이 승용차와 같으면 15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1500000을 적어주겠습니다. 콤마 이제 20만원과 40만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40만원을 적어주겠습니다. 4000000 이제 가로 닫아주시고 이 품은 전체를 범위 씌워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40만원을 범위 씌워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승합차로 바꾸겠습니다. 승합차면 20만원이죠. 이제 엔터치시고 아래로 끌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승용차이면 15만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승합차이면 20만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스이면 4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가 맞게 나왔기 때문에 부가 요금을 풀어 보겠습니다. 부가 요금은 대여일 곱하기 부가세라고 했습니다. 는 대여일 곱하기 부가세를 해주시면 되는데 부가세가 여기에 없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부가세는 승용차이면 만원, 승합차이면 오만원, 버스이면 팔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뭐뭐면 뭐뭔게 if문이죠. 그래서 if문을 적어주겠습니다. if 괄호 열어주시고 승용차 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종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실 때는 항상 같은 줄에 있는 차종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민 쌍따옴표 승룡차 쌍따옴표 차종이 승용차 이면이 되는거죠. 콤마 그러면 만원 10 000 적어주시고 콤마 이제 만원이 아니면 5만원과 8만원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8만원을 적어주겠습니다. 8000 80, 가로 닫아주시고 이품문 전체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8만원을 범위 씌워서 Ctrl V 붙여넣기 해주시고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꿔주시고 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학계 금액을 풀어보겠습니다. 학계 금액은 기본요금 는 기본요금 더하기 부가요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밑으로 끌어주시고 종합은 대여자 코드 맨 앞자리 한자리와 대여일을 concatenate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예와 같이 쭉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는 함수를 적어주시고 첫 번째로 들어갈 글자는 이나요 해서 대여자의 이름이죠. 대여자를 클릭해 주시고 콤마 그러면 대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콜론이 들어갔죠. 그래서 콜론을 넣어 줄 거니까 쌍따옴표 콜론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2에 콜론이 텍스트1과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요렇게 권은경 뒤에 콜론이 붙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붙여주기 위해서 콤마를 찍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붙일 거는 C라고 해서 코드의맨앞 한자리를 붙일 겁니다. 맨 앞에 한자리를 붙이려니까 left 함수가 필요하죠. left 가로 열어주시고 코드를 선택해주시고 넘차스를 1이라고 적을 거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가로를 닫으시고 콤마 C 다음에 다시 콜론이 나오기 때문에 쌍따옴표 콜론 쌍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그 다음에 대여일의 일수를 적어 주시면 되죠. 대여일은 F4셀이 되죠. 그 다음 대여일이 20만 나오는데 여기는 1을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F4셀에서 콤마 쌍따옴표 1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1부터 텍스트 6까지의 모든 내용이 붙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표시가 됩니다. 엔터 칸의 너비가 좁기 때문에 상단에서 J, K 열 머리글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승용차의 요금합계는 차종이 승용차인 각 항목별 합계를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sumIf 또는 sumIfs 함수를 사용해서 풀라고 했죠. 이제 문제를 보니까 7번이 F10부터 문제를 풀게 되어있죠. 그래서 F24셀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차종이 승용차인거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만 있죠. 조건이 하나일 때는 SUMIF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SUMIF는 조건이 두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함수죠. 는 SUMIF 가로 열어주시고 레인지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를 레인지 라고 합니다 승용차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는 차종이죠 차종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때이 파란색 범위도 한 칸씩 이동하면 안되니까 f4 로 고정해 주겠습니다 콤마 그리고 조건은 쌍 따옴표 승용차 라고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승용차를 클릭해서 F4로 고정해도 됩니다. 저는 셀을 클릭해서 F4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콤마 sum range는 합계의 범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구하는 합은 이 셀의 위에 있는 대여일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여일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때 대여일이 기본요금, 부가요금, 합계요금으로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서 조건의 범위가 맞고 합계를 구하는 범위가 맞고 조건 값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승용차를 클릭하고 F4로 고정해도 되지만 쌍따옴표 승용차를 적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해보고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둘다 정답이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승합차도 마찬가지죠 차종이 승합차인거 차종이 버스인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s o m if, 가로 열어주시고, range는 차종의 범위를 씌우시고, f4로 고정, 콤마, 쌍따옴표, 승합차, 쌍따옴표, 콤마, 합계의 범위는 대여일의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서 범위가 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시고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 됩니다. 버스를 풀어주겠습니다. 는 SUM IF 가로 열어주시고 RANGE는 차종의 범위 F4로 고정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버스 적어도 되지만 클릭해서 F4를 해도 똑같습니다. 콤마 a n g e 는 대여일의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옆으로 드래그해서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했을 때 조건의 범위 학계의 범위 조건이 정확하게 참조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c성이면서 코드에 1을 포함한 각 항목별 학계를 sumproduct 함수를 사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는 s 프 m product 어레일은 범위를 말하는데, 저희들은 조건을 적을 거기 때문에 가로로 조건을 먼저 적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로를 열고, 이씨 이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대여자의 첫 번째 글자를 하나 가져와야 이씨인지 아닌지 알수 있죠. 그래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left 함수를 써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s o m product 함수만 적혀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때 반드시 left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없어도 left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LEFT 가로 열어주시고 텍스트는 대여자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넘차스는 1이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한 글자를 가져와서 는 쌍따옴표 이라고 적어주시면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왔을 때 권이면 이와 같지 않으니까 거짓이 되고 이나요의 이를 가져왔을 때는 이와 같으니까 트루가 되죠. 그래서 거짓거짓 거짓, 트루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서 조건을 끝내시고 두 번째 조건을 보기 전에 이씨성이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면서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면서 는 곱하기 연산자로 표현하고 또는 은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이건 시험 전에 꼭 외워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면서 기 때문에 곱하기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로를 열어서 두번째 조건인 코드에 1을 포함한 이라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1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면 find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근데 find 함수를 쓰면 1이 있으면 1이 위치한 숫자 값을 반환해주고 1이 없으면 샵 밸류라는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오류 메시지와 true를 곱하면 오류메시지로 결과값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find를 쓸 때는 반드시 isNumber와 같이 써줘야 오류 없이 쓸수 있습니다. 1회차 2회차 할때다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isNumber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find 암수를 써주시고, find 텍스트는 쌍 따옴표 1이라고 써서 1위를 찾는다는 걸 알려주시고, 콤마 1을 찾는 범위는 코드의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 코드가 오른쪽으로 변경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여자의 이름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미리 F4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트넘은 1이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제 파인드는 가로를 열고 닫았죠. isNumber도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isNumber의 조건을 빨간색 가로로 열었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서 조건의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대여자의 이름의 첫 글자가 이이면서 코드에 1을 포함하면 true, 가 돼서 true 곱하기 true는 숫자값 1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콤마 그 1과 두 번째 배열을 곱하기 할 겁니다. 부가 요금에서 수식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부가 요금을 범위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21만원이 돼서 이나요는 21만원 다시 이경호 45만원 이수현의 60만원을 더해서 이 c 이면서 코드에 1을 포함하는 사람들만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이수현과 이경호는 1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에 포함되지가 않겠죠. 여기에 이수경이 이씨이면서 1이기 때문에 합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제 부가 요금은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때 합계 요금으로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값을 더블클릭 했을 때 이름과 코드의 조건범위가 맞게 설정되고 합계 범위도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푸신 겁니다.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주시고 아래 문제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김시성이면서 코드의 5를 포함한 각 항목별 합계를 산출하라고 했죠. 는 sum product 조건은 가로로 묶어서 쓰겠습니다. 김시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레프트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대여자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옆으로 드래그했을 때 대여자가 옆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 넘차스는 생략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써보겠습니다. 콤마 1 가로 닫아주시고 는 쌍따옴표 김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시고 김씨성이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가로를 열어주시고 isNumber find 함수를 쓰겠습니다 찾는 글자는 5가 되죠 콤마 코드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옆으로 이동하면 안되니까 F4로 고정 콤마 StartNum은 생략하지 않고 1을 쓰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이 가로는 Find의 가로죠. 다시 가로를 닫으시면 이번에는 IsNumber의 가로입니다. IsNumber를 빨간색 가로로 조건을 묶어줬기 때문에 빨간색 가로로 두 번째 조건의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김씨이면서 5를 포함한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콤마 부가 요금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부가 요금이 학계 요금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하지 않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두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서 범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주시고 키보드에 esc키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열에 사용된 함수식 조성진 기준을 기재하라고 했죠. 함수식 기재는 반드시 작업표에 있는 정렬을 먼저 정렬 후에 도출된 결과에 따른 함수식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대여일의 오름차순 대여일이 같으면 합계 금액의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대여자부터 A3셀부터 J23셀까지 범위 씌워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정렬 정렬기준은 대여일에 오름차순, 기준추가, 합계금액,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함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6번에 사용된 함수식에서 조성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6번이 종합이네요. 조성진이 맨 마지막에 있네요 클릭해서 수식 전체를 블럭 씌워서 Ctrl C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 주시고 셀을 클릭하시고 다운표 Ctrl V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되죠 값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너비를 넓혀서 값이 제대로 보이도록 수정하겠습니다. 13번 항목에는 9번에 사용된 함수식인데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버스의 합계 금액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수식 입력줄을 전체 블럭 씌워주시고 컨트롤 C ESC 키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셀을 클릭해주시고 다운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되죠. 그럼 모든 값이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이제 상단에서 A, B, C 까지는 나오는데 D, E가 없죠. 그래서 D열과 E열을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로 반드시 숨겨주셔야 됩니다. 셀의 값이 가려지지 않는지 확인해주시고 기타 조건에 보시면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 표시를 하고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여일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대로 두시고 기본 요금, 부가 요금, 합계 금액은 금액이기 때문에 범위를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나머지 값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상단의 홈탭에서 표시 형식을 회계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통화기호와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숫자셀은 우측 수직으로 맞추고 문자셀은 수평 중앙으로 맞추라고 했죠. 그래서 글자는 전체 범위를 씌워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차트는 대여일이 10일 이상인 경우에 대여자별 부가 요금과 합계 금액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10일 이상이고 대여자, 부가 요금, 합계 금액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상단에 대여일이 10일 이상인 사람들은 윤나영부터 조성진까지죠. 상단에 대여자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윤나영부터 조성진까지 범위 씌워주시고 부가요금과 학계금액 마찬가지로 윤나영의 부가요금부터 조성진의 합계금액까지 범위를 씌워줍니다. 상단에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 2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차트를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시고 왼쪽과 오른쪽의 너비를 맞춰주시고 위아래 높이도 적당하게 맞춰주겠습니다. 부가 요금은 묶은 세로 막대형을 쓰고 학계 요금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하겠습니다. 학계 금액이 주황색이기 때문에 주황색 막대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합계 금액을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단 합계 금액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이 표시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 금액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위치는 채점과 관련이 없지만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이건 하지 않아도 감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렌트, 현황, 분석 기본적으로 확대 출력이 되기 때문에 따로 확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X축의 제목은 대여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 기본 가로 대여자 Y축 제목은 금액 금액을 적어주시고 나머지 5번, 6번, 7번 이 내용은 기본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물의 크기는 A4 용지 1 2분의 1 범위 내라고 했는데 차트표의 높이보다 작으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반드시 그래프 너비는 키보드 알트키를 눌러서 너비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감점을 당합니다. 이제 기본 작업이 모두 끝났죠. 셀을 하나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파일 인쇄를 눌러 주시고 페이지 설정에서 자동 맞춤 여백에서 위쪽 여백을 6을 주시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옆으로 가는 선이 있으면 안됩니다. 중요한 걸 빠뜨렸었네요. 채경주부터 조성진까지 옆으로 가는 선이 없도록 테두리선을 변경해 주시고 차트에서 테두리 선과 글자가 회색이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정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채경주부터 조성진까지 범위를 씌워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옆으로 가는 선을 취소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차트를 선택해서, 글자 색을 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디자인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에 보시면 요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뭐 왼쪽으로 조금 치우쳤다거나 내용이 조금 작게 보이거나 크게 보이거나 하는 건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인쇄를 눌러서 제출해 주시고 상단에 수험번호 비번호,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꼭 맞추고 싶다면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파란색 경계선을 완전히 붙여주시고 다시 파일 인쇄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